오늘도 알람소리에 눈을 떠보니 해는 중천에 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일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 만족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일요일 아침이네요 모르겠어요 남들 쉬는 주말에 뭐 나가려니까 그냥 남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하기 싫은가 봅니다 뭐 그래도 일을 한다는 건 살아있단 증거 아니겠습니까 놀아봤자 배만 고픕니다 서럽기만 하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직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족하듯 불만족스럽든 우리는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돈을 안주는데 일을 왜 하겠어요 그죠? 처져 있는 울타리 속에서 온실 속의 화초같이 펜티 잡고 교복 입고 앉아서 공부할 때 우리는 저마다의 큰 꿈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습니다 아 물론 큰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뭐 그게 다예요 백날 앉아서 동기부 영상 보고 자기개발 영상 보면서 의사가 되는 방법.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보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 보고 깨우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 돈을 벌러 나갑니다. 꿈을 이룬다는 건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저는 현실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직업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 아 물론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겠죠. 해야 하는 일 10가지가 있다면 다 해야 하는 게 사장의 몫입니다. 하지만 전네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또 똑같아질 거예요. 제가 저를 알아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술을 배워라. 근데 무슨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전 요리도 할수 있고요 커피도 할줄 알고요 와플도 구울 줄 알고요 에 기저귀도 갈줄 알아요 청소도 잘하고요 무슨 기술을 배워야 할까요? 기술에도 등급이 있나요? 그 기술이나 저 기술이나 써먹는 건 매한가지인데 못 써먹으면 그만이고 그죠? 난 지금까지 배워온 기술 써먹지도 못했는데 또 배워? 또 배워서 어다 써먹어? 한 달에 천만원씩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술엔 등급이 없어요 그 어떤 기술도 다 고귀한 겁니다 결론은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눈치 주는 사람이 뭐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제가 하는 일을 찾게 된 지도 벌써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와플 굽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근데 또 그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얼마나 따분해 저의 일은 전국 방방곳곡 들어가는 매장들을 관리하고 일을 하는 일입니다 팝업스토어 팀을 이끄는 일이 저의 일인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저 일인 겁니다. 물론 한 매장 한 매장을 짧은 시간에 관리를 하고 이끌어야 되는 일,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인 건 맞습니다. 책임감도 무겁고 해야 할일 많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그게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군데에 속해 있지 않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세 번째 장점 때문에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 올해 졸업이라서 졸업은 할수 있고? 공부은야되고취업은고업은할수 있고? 졸은할수 있고? 졸은할수 있고? 졸업은 할수있 롤러코스터 타는 게 뭐야 아, 재밌으려고 타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봐야 아이고야 재밌다 뭐 이런 생각하지 그죠 회전문막 타면 뭐해요 재미가 없잖아 낭만만 있지 인생이 낭만만 있으면 뭐해요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차피 롤러코스터 타는 거 앞으로도 타보려 합니다